음... 아무런 VR기기도 없이 뭐 구글 카드보드라든가 뭐... 오피러스... 오키러스 뭐 이런 VR... 헤드 머리에 쓰는 헤드형 VR기기 없이도 VR기기를... 그 VR기기 없이도 VR3D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3월 31일 공개하겠습니다. 어, 뭐, 특별한 건아니고요 그냥, 주위에서 순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무런, 아니면 그런 도구조차 없으면,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뭐, 볼수 있는 그런 v r 전 국민이 그냥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그동안 이제, 그런 VR 콘텐츠들을 볼수 있게끔, 많은 영상들을 올려야 되는데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좀예 전문적인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면 좀 좋겠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혼자 하니까 모든 방송이나 이런 영화의 프로세스를 전 과정을 다 혼자 거쳐야 되니까 예, 제한된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뭐 예전처럼 뭐 방송이나 영화에 종사했을 때처럼 수질이 품질 당연히 나오진 않고요. 그만큼 돈도 투자할 자금도 없고, 그래서 자금과 아니면 시, 장비나 아니면 이런 자금, 장비, 시설 뭐 이런 것들 상반 삼박자를 갖추려고 하니까 뭐 계속 부딪힌 것들이 많아서 혼자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야를 VR3D를 만드는거는 전문 업체에 있었을때 보다는 한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65점 에서 한 80점 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것 같아요 최소 품질이 한 80점은 넘어야지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때 그냥그냥 봐주면 하다 생각할텐데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나오는거 같아요 혼자 잡았다보니까 그래서 여러 다른 협업할 수 있는 어, 크리에이터들과 아니면 조력자들, 협력자들을 구하고 있고요. 어, 수, 예전처럼 헐리우드의 영화 3D 뭐 그렇게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에 납품을 하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동안 제가 방송이나 영화, 뭐 이런 디자인 쪽 뭐, 비정규직, 뭐, 프리랜서, 학교 전공까지 다 합치면, 한 15년 넘게 그쪽에 일을 했고, 종사를 해서, 뭐, 영화를 촬영할 때, 그니까, 뭐, 완성된 작품을 VR로 그 컨버팅 하는 것, 컨버팅 하는 비용보다 실제 촬영했을 때 단계에서 같이 투입돼서 작업을 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해서, 그니까, 아바타 영화, 아바타 영화, 이렇 화면에 튀어나오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VR3D. VR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뭐, 모든 분야를 다할수 있는, 아마, 잡뻑이 심할지도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VR 쪽을 다 두루두루 거친, 실, 뭐, 실무 작업자이기도 하고, 뭐 영화 쪽에서 만난 사람을 저를 감, 감독이라고 하고 뭐 이런 편집실 쪽에, 편집한 쪽에서 만난, 후방 공연 작업에서 만난 사람들을 저를 편집실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뭐 이런 연출이나 이런 작가 쪽에서 만난 사람들을 저 작가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p d 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좋게 말하면 다재다재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웃음> 이직을 참 많이 했어요. <웃음> 이직을 참 많이 했고 어. 일단은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일단 주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어, 유튜브 도움말로 그 유튜브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한 2주가 벌써 다되가는것 같아요. 근데, 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고 영상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영상에 투입될 시간을 자꾸 뺏기니까 영상 작업만 해도 한, 그 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촬영, 뭐 연출, 뭐. 자막, 뭐 촬영, 연출 이런 편집 이런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뭐 편집도 뭐 자막을 누가 할 거면 CG를 누가 할 거면 이런 것도 모두 원래는 전문 각각 전문 파트가 있고 나눠져 있고 이런 전문 파트가 있고 촬영도 뭐촬영터시작해 촬영도 각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파트 부분을 혼자 다 하려니까. 퀄리티가 자꾸 떨어져요. 혼자 하니까 이걸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협업도 아무것도 없고 짓불도없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협업하자 하면 이게 열정페이라 얘기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할수 있는 수준에서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어 잠깐 생각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될지를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낮장으로 만드는 그 사진 이미지 정도 하는 그런 시간이 좀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매를 해볼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그 자금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조금 퀄리티를 좀 올려볼까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아, 이거 뭐 누가 좀 같이 좀 하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건 잘 잃지도 않고 아... 어, 그냥, 그냥 그냥 푸니 푸니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어때 됐든 날짜는 제가 공표를 한거고 어, VR...아무런 그러니까 장비 없이 VR기 장비 없이 VR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 원래 전국민이 다 누려야 할 그런 VR 그런건데 뭐사차 산업혁명? 뭐 이런걸 <웃음> 뭐 이런, 이런 걸 일단 제쳐 두더라도 이게 부입부비입부가 없이 누구나 다 지, 자유롭게 즐겨 즐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진 사람만 더 이런걸 혜택을 누리시고 뭐 이런걸 떠나서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뭐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일단 시장 시장을 넓히고서 뭐콘텐츠를뭐 만들고, 뭐, 이러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저 말고도 최소한, 최소한 600명 넘게 있어요, 한국에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아마 사, 세계 랭킹 안에 다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일 텐데, 어, 그런 사람들 중에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원래 몸 담았고 관련 전공을 이렇게 담았던 사람들 중을 또 추스리고 하면 감히... 감히 다른 건데 아마 저... 저 정도 저 정도 수준...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안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 세계 스튜디오를 전수조사 했었을 때 6년 전에... 맞나?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어쨌든, 도움을, 어떤 방면으로든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협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나? 어쨌든, 네, 도움을 원합니다. 협업하거나. 어, 네. 최대한 빨리 머리를 써볼게요.